자료값을 보고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작업표 형식의 제목을 보고 제목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A열부터 J열까지 있기 때문에 A열부터 J열까지 범위를 씌워서 상단에 명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거래, 익금 현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돌아와서 A3셀의 품목 코드부터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품목 코드 SS-218, SS-219, LM-229, 품목 이름 스캐너 스만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모니터 출고량을 적어주겠습니다. 3 1일 38 입고가 숫자 값을 입력하실 때 신표 스타일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표 스타일이 있는데 어차피 금액은 나중에 회계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표시 형식을 회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43만 7천원, 32만원, 그 다음 이제 자료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해당 열의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a, b, c, 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고량은 c에 입력하는 게 맞는데 입고가는 e열에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고가를 범위를 씌워 주시고 테두리선에 갖다 대면 흰색 하살표가 됩니다.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칸의 너비를 키울 때는 열의 경계선에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서 D열의 품목명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입고가 옆에는 출고가 거래금액 이금액 평가, 순위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A24셀부터 D25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품목별 합계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E24셀부터 F24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프린터 아래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모니터를 해주겠습니다. A26셀을 G26셀까지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품목 이름이 마우스이고 출고가가 7000 이상인 줄을 바꿀 때는 Alt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품목 들에 합을 적어주시고 26과 27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위치시켜 주시고 더블클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커지지 않으면 드래그해서 크기를 맞춰 주셔도 됩니다. A27셀부터 G27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평가가 A급인 제품의 이익금액 합계를 적어주시고, A28셀부터 G28셀까지 범위 씌우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익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줄을 바꿀 때는 Alt키를 누르고 Enter키를 치시면 됩니다. 품목들에 합을 적어주시고 28과 29 사이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A29셀부터 J29셀까지 범위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위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X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I24셀부터 J28셀까지죠. I24셀부터 J28셀까지 범위 씌우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테두리 X를 만들어주시고 확인 이제 전체 범위 씌워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기본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를 지시사항대로 수정하겠습니다. 폰트는 20포인트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20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1번은 품목명은 품목 코드 앞두 개의 문자와 품목 이름을 텍스트 함수 concatenate로 문자열 함수 left 함수를 조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자를 붙여서 표시할 건데 ss228과 스캐너인 경우에는 ss샵 스캐너로 표시하라는 거죠. 품목명을 클릭해 주시고 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CON 더블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로 가져올 글자는 품목 코드의 앞에 두 글자죠. 그래서 SS를 가져와야 되니까 LEFT로 두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LEFT 가로 열어주시고 품목 코드를 클릭하시고 콤마 넘쳐 쓰는 두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면 두 글자 ss가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콤마 이제 ss 다음에 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샵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이번에는 스캐너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품목 이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ss샵 스캐너가 됩니다. 출고가는 입고가 더하기 입고가 곱하기 28% 라고 했죠. 는 입고가 더하기, 가로 열어주시고 입고가 곱하기 28%를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치시면 되죠. 거래 금액은 출고가 곱하기 출고량이라고 했죠. 는 출고가 곱하기 출고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 금액은 출고가 빼기 입고가 곱하기 출고량이라고 했죠. 는 가로 열어주시고 출고가 빼기 입꼭가 가로 닫아주시고 곱하기 출고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번에는 평가를 입력해주겠습니다. 평가는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이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a급, 100만원 이상이면 B급 나머지는 C급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첫번째로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250만원 이상인걸 적겠습니다. 이 금액이 크거나 같다. 2500 0 0 000을 적어주시고 콤마를 찍으면 이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됐죠. 그러면 A급이니까 쌍따옴표 A급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250만원 이상이 아니면 B급과 C급 두개가 남는데 C급을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C급 쌍땀표, 가로 닫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250만원 이상이면 A급, 아니면 C급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B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품은 전체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C급을 범위 씌워서 컨트롤 v 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100만원 이상이면 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B급으로 수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엔터 밑으로 끌어주시면 이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A급이 되고 250만원 미만이면서 100만원 이상이면 B급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인 금액은 C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순위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출하는데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rank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수를 말하죠.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클릭하겠습니다. 콤마. REF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등수를 구할 범위가 되죠. 그래서 거래 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할때 등수의 전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정할 수 있는데 생략하면 자동으로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여기서 닫아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밑으로 끌어주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가장 높은 거래 금액이 1등이 됩니다. 근데 1등이 3개가 있네요. 거래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3개가 있어서 등수가 1등이 3개가 나온 거죠. 근데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 콤마를 찍어서 내림차순을 더블클릭해서 0을 기입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1등이 똑같이 3개가 나오죠. 이제 내림차순으로 랭크를 사용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위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sum if 또는 sum ifs 함수를 사용해서 프린터의 품목별 합계를 구할 겁니다. 품목 이름이 프린터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라고 했죠. 는 이름이 프린터면 되니까 조건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sum if를 쓰겠습니다. sum if 레인지는 프린트 프린터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말합니다. 품목 이름에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되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파란색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해 줍니다. 콤마 조건은 쌍다운표 프린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터 셀을 클릭해서 F4로 고정해도 됩니다. 저는 쌍따옴표 프린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인데 현재 풀고 있는 란이 거래금액 란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빨간색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시면 안됩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더블클릭해서 조건의 범위가 맞고 합계를 구하는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는게 좋은 습관입니다.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품목 이름이 모니터인 항목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는 sumif 레인지는 품목 이름을 범위 씌워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오른쪽으로 파란색 범위가 이동하면 안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모니터를 써도 되고 모니터가 적혀있는 셀을 클릭하고 F4로 고정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F4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썸 레인지는 합계의 범위죠. 거래 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거래 금액이 이 금액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주시고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서 조건이 파란색 범위가 맞고, 합계 범위가 보라색 범위가 맞고, 빨간색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조건의 범위, 빨간색이 조건, 보라색이 합계의 범위입니다. 다 맞다면 ESC키를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품목 이름이 마우스이고 출고가가 7,000원 이상인 품목들의 합계를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sum ifs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는 sum ifs를 쓰겠습니다.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죠. 그래서 이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크라이티어리어 레인지1은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말합니다. 품목 이름이 마우스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인지 아닌지 검사할 품목 이름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크라이티어리어 1은 첫번째 조건이죠. 첫번째 조건이 마우스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마우스를 쓰겠습니다. 쌍따옴표, 콤마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출고가가 7000원 이상인지 검사할 출고가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두번째 조건은 쌍따옴표로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sumifs, countifs 전부다 쌍따옴표로 조건을 써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7,000을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이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익금액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A급에 해당하는 품목의 이 금액의 합계를 산출할 건데 SUMIF 또는 SUMIFS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조건이 하나면 SUMIF, 조건이 두개 이상이면 SUMIFS를 쓰면 됩니다. 현재 평가가 A급인 제품이 조건이죠.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SUMIF로 풀겠습니다. SUMIF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죠. 평가가 A급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니까 평가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A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합계의 범위는 이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평가가 A급인 제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구해졌죠? 이제 A라고 적었으니까 A급이라는 글자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A급이라고 글자를 똑같이 써야 됩니다. 이 금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품목들의 합계를 산출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서 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sumifs를 쓰겠습니다. then sum ifs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죠. 이익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조건의 범위는 이익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니까 똑같이 이익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첫번째 조건은 100만원 이상인거죠. 쌍따옴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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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 2000 000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시고 세번째 조건은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모두 다 풀었죠? 수식을 기재해야 되는데 수식은 항상 정렬을 하고 나서 함수식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정렬을 먼저 하고 함수식을 기재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을 눌러주시고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평가의 오름차순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가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그 다음 평가 안에서는 이익금액의 오름차순 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이익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 하시면 되죠 확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10일에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죠 클릭해서 상단에 수식 입력 줄에 전체를 범위 씌워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셀을 클릭해서 다운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1번에 사용된 수식을 기재할 건데 품목 코드가 lm228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lm228이 맨 앞에 있네요. 1번이 품목명이었죠. lm228의 품목명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수식입력줄에서 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Ctrl-C 복사해 주시고 ESC키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셀을 클릭하시고 다운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작업율 다 끝냈죠? 이제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기호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 이 금액은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서 상단의 홈 탭에서 회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 범위 씌워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진 셀도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셀은 우측으로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출고량과 순위는 기본으로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상단에서 숨기기가 되어있는 셀은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A와 D이기 때문에 B와 C를 범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열의 너비가 모자라서 글자가 가려지는 셀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평가가 A급인 경우에 품목 코드별 입고가와 출고가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 코드에, 품목 코드를 A급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입고가와 출고가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범위 설정이 끝났으면, 상단에 삽입,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해 주시고 차트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차트의 너비는 작업표 의 너비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Alt키를 눌러주시고 좌우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위쪽 크기도 한칸 떨어진 위치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입고가는 묶은 세로막 대형을 사용하시면 되고, 출고가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출고가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출고가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입고가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하라고 했죠. 입고가만 레이블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입고가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제품별 입출고가 현황을 적어주시고 글자 크기는 18을 하라고 했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18 글꼴 서체는 이미기 때문에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x축 제목은 품목 코드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 축 제목을 품목 코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y축 제목은 금액 기본 세로에서 금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이제 5번 6번 7번은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의 크기는 표보다 높이를 크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작업이 끝났네요 이제 차트에 색깔이 회색으로 좀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클릭해서 상단의 홈에서 글자색을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선도 잘 보이도록 차트 디자인 옆에 있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 자동맞춤 여백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제대로 나왔죠. 상단 여백을 안줬네요. 여백을 위쪽을 6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오른쪽 여백이 조금 많이 보이는 버그가 있는데 굳이 가운데로 수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고 싶다면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파란색 여백을 표에 바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기본을 클릭하시고 파일 인쇄 들어와 보시면 정가운데로 출력이 됩니다. 자료값이 들어있는 범위에는 옆으로 가는 선이 있으면 안되죠. 문제에 보시면 4번부터 23행까지는 옆으로 가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4행부터 23행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